안녕하십니까 8월 3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취화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 했는데요 특히 국제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하는 등 반도체와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여전히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자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여 엑슨모빌이 2% 넘게 상승하는 등 에너지 업종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원유는 오 c 플러스 국가들의 감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했는데요. 리비아 수도의 대규모 충돌로 리비아에서의 원유 생산 중단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유가가 급등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엔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주의 예정된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상 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연준이 상당히 강경한 상태이니 미리 대비는 해주셔야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 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64% 매도 36%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19% 매도 81%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2% 매도 18%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가 급등한 가운데 당사에서는 고점인식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원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싹은 12100포인트와 129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1달러와 10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10달러에서 17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원유와 지수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으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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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you win today. Goodbye.